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끼다야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정말 오랜만에 마인크래프트의 나선형 럭키블럭으로 찾아왔는데요 어..정말 몇년만에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건데 자 그러면 김만욱씨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를 만들어줄게요 어..일단 쉬음하고 네, 그이 마인크래프트에서 애드온을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이 실험적 게임 플레이 사용 이걸 반드시 사용으로 켜 주셔야 합니다 이걸 무조건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소스 팩에서 다시 한영 넣기 눌러 활성화 시켜주고 그리고 행동팩에서도 활성화를 시켜주고 자 그럼 끝났습니다 준비 완료 이제 월드를 만들기 눌러주고요 자 월드가 만들어졌고요 월드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바로 어 인벤토리에 럭키블럭을 얻어야겠죠. 명령어로 얻을 수가 있는데요. 명령어 기브 그리고 골뱅이 치고 피 다이아는 그리고 스파이럴 럭키블럭 어, 이렇게 개수까지 쳐주면 이렇게 인벤토리에 와이 아름다운 나셔형 럭키블럭을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뿐 아니라 다시 골뱅이 피 그리고 다이아는 스파이럴 베리 럭키 이렇게 베리 럭키 블럭 그리고 또 다시 개수 쳐주면은 이렇게 베리 럭키 블럭을 얻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끝이 아닙니다 또 언럭키 블럭도 이렇게 하면 명령을 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럭키 블럭 세가지 종류가 있고요 일반 베리 럭키 그리고 언럭키 와 무려 세가지나 있습니다 자어 이렇게 럭키 블럭이 있고 거기에다가 무기도 있는데 다이아 스파이더 스파이럴, 엑스, 이렇게 하면, 다이 나션형 도끼, 도끼도 추가가 되어 있고요 와, 추억의 도끼죠. <웃음> 거기에다가, 스파이럴, 스월드까지 하면, 이나선형 검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어, 이검 데미지가 생각보다 세요. 보여드리죠. 음,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데미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자, 그러면은, 자, 이 아름다운 나선형 럭키 블럭, 이 추억의 나선형 럭키 블럭, 바로 한번 까보면, 이렇게 랜덤으로 다양한 아이템이 나오게 되고요자 그럼 한번 좀 몇개 까보도록 할게요 일반 럭키블럭을 부터 한번 까보죠 이렇게 딱 하면 아 폭죽이 나왔네요 죽을 빵. <웃음> 네어 그렇구요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일반 럭키블럭 인데 여기에선 많은 럭키블럭이 나오고 지금 베리럭키블럭 까고 있는데요 이베리럭키에선 뭔가 장비 같은 좀 좋은 아이템 위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언럭키죠 언럭키 블럭이 참 굉장히 뭔가 쓸데없는 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언럭키다 보니까 자 그리고 한번 무기들인데 이런식으로 무기들이 데미지도 세고요 지금 왼쪽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체력도 두칸씩 늘어납니다 이렇게 두개 다 모두 이렇게 총 두가지 검과 도끼가 있고요 데미지가 이런식으로 한방에 어, 죽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데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나선형 럭키블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언제나 그렇지 이 다운로드는 영상 설명란 그리고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자 오늘 그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선형 럭키블럭 그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